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 트라이브 두 번째 에피소드고 지금 게스트를 모시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학교에 있는 카라만 캠핑장에 갈 거고요 온다 온다 왔구만 오, <웃음> 자 그럼 출발해볼까? 빨리 가자 배고파 죽겠다 <웃음> 아 진짜 핵배야 좋아 가, 갑시다 레츠고 let's go. Let's go, let's go. 렛츠고 맨 이제 전고를 포장해서 바로 가면 끝입니다 다리를 약간 로, 약간씩 로테이션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. 한 대. 야야야,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것 같아. 짠다. 야외 야외 유튜버들 야외 촬영한 유튜버들 다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올려야 될것 같지 않냐? 불 상태가? 아니, 이것도 기름 떨어지면은 난리 나겠지? 난리야. 일단 이걸, 이거 먹고 하는 게 나을 거야. 그러자. 음! 바로 한잔안왔냐 음! 이건 먹고 할까? 손이 있었구나. 음, 좋구나 이거는 김치야. 이거. 음! 아이고. 아이고. 얼마만이야 이게. 너도 한잔 주시지요 아우, 수고했어 김사장 아 거나하게 한잔해 좋았다 좋았다 아 고생했다 아우, 혼자, 이제 시작이지 <웃음> 안에서 먹으라고? <웃음> 불맛은 확실하네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냄새아 너무 맛있었는데 훨씬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후딱 먹고 들어왔거든요 여기 두 명이랑 저쪽 방에 이제 침대가 메인 침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오! 안돼안돼 안 돼. 주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7시? 8시? 좀아 7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아 니야 6시에 6시라 <웃음> 너무 빨랐어 <웃음> 그래서 조금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요걸 가져왔어요 그 이제 10시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영웅이 켜졌습니다 아아 등록되기, 아하. 등록되기 아하. 상태입니다 오늘 이 녀석과 함께 좀여행을 달래 보고자 자보 합니다 블리결습니다 소스를 <웃음> 지놀란 아, 거예요 아어떤지 이게 아, 뭐 육개장 전골 자, 좋아 좋아 먹자고 먹자고 딱그 너무 간이 세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거 아니냐? 정말 나 이런 게 좋아 좋가 한두 곡 늦게 연던 한번 하자. 음악 침소했습니다음경내시 다음에 뵐 어, 야 열다섯 번깬거이게 <웃음> 손을 닦았아 여기 어몸 있는 거 <웃음> 몸을 자꾸 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은피드야 <웃음> <진짜. 웃음> 골고루 주지않 한쪽이 다 <웃음> 사실 아침에 좀 무드있게 낭만있게 커피를 갈아 마시려고 커피드리퍼랑 글라인더랑 다 가져왔는데 어제 깜빡하고 원두를 안 사와가지고 캠핑이란 거참 어렵네요 뭔가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어제 다못 먹은 그 전골에 라면 해먹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아 근데 네. 역시 역시 라면을 밖에서 먹는 선택은 잘된것 같아요. 일단 아니, 거짓말이 아니라 찜질방 온돌빵 냄새 하나. 만약에서 그 스팀에서 그 약간 눌러붙으면서 진짜 나는 냄새 아닐까 진짜로? 응. 음.